어추얼 방송이 나요 그러면은 보드풀이도 거추얼인가.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지금 엘든링 나 출시된 지두달 됐죠. 얘네 들 최적. 아 손을 놓은 건가. 이거 내가 출혈 넣었으면 2페이지도못 받겠다. 2페이지때 죽이면 유닛 보존. 와각게룸벼어를 접목했어야 된다고? 에이 룸베어한테 지니까 접목을 못한 거잖아요 룸벼어를못 잡으니까 룸벼어를 접목을 못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드릭이 룸벼어를 접목했다고 치자 딱 2페이지 넘어갈 때 그러겠다 예의차림 보수 끝났다 하면서 <웃음> 맞아, 옆에 있는 룸벼어를 접목하게 되는데 <웃음> 룸벼어가 고드릭 접목할 수도 있지 아 반대로 하긴 따지고 보면 은룸벼어가 고드릭을 든게 맞네 그러면. 엘든님 <웃음>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어... 네뭐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퍼포먼스가 좀 불안정 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프롬에 절여져가지고 프롬이 뭔 짓을 해도 좋아할 사람밖에 없어요 조언은 아니겠지만은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나라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건 확실히 최적화 문제 제 컴퓨터 하이엔드급 아닌가요? <웃음> 근데 왜 튕기냐고 <웃음> 아니 왜 튕기냐고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잘못 맞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재밌는데 초창기 장난 아니었지 2단계 게임하면서 했는데 <웃음> 아무도 고 신장 되게 나오지 않았나요? 삼3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정보를 풉니다 프롬은 저, 정보 절대 안 풀어요 엘드닝 사례를 봤잖아 전작도 그렇고 개발과정 중간과정은 따로 뭐 정보를 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마케팅비라든가 그런 걸 줄이는 거잖아 음맞아 그렇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정보를 안 풀어도 너무 안 풉니다 사람들이 그 링만 나와도 뭐? 엘든닝엘든닝 프롬팬들 완전 단조로 미쳐가지고 막쌍수단검 하려는데 중무이가 뭐가 좋냐고요? 왼쪽에는 레드비아 드시고 오른쪽에는 자비의 단검 드시면 됩니다. 이게 종결급입니다. 아, PC로 내도 불본 이익 내는 게더 크다고? 그건 맞아요. 웹팀 중에서 불본을 한 줄로 평가한 게 있어요. 불본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아, 그건 맞는 거 같아. 와, 이거 엇가임. 아, 거지같은난얘할 때마다 좀 그래. 머리를 찾을 수 있으면 머리를 노려. 아우 시네마틱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면 은 괜찮을라나? 이거 너무 끊기는 진짜? 아 방송이도 끊겨요? 두 개다 근데 그 뭐라고 하죠? 캐릭터 3D로 모델링 딴 다음에 그걸로 방송하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버추얼 방송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은 보드프리도버츄얼인가 실제 하진 않잖아 영체잖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그 대국기는 전에 청자 분께서 저한테 말한 거 있거든요. 보더풀이 입장에서는 일어나 보니 옆에 뭔 죽은 머리 사내자식이. 레날라는 일어나 보니 옆에 금발 머리 미녀가. 아, 얼마나 당황했겠어. 여러분 아셨죠? 혼인 신고서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지. 가끔 이성을 만날 때는 진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이 때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제보 받은 게 있는데 이번 패치로 보스들 페이지 에 넘어가는. 애들 한정으로는 출혈로 넘어가면 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그러나 지금. 아 아하 각겜. 이것이 각겜. <웃음> 또 혼장가. <웃음> 아 역시 백선생님 백선생님 있으니까 잘되네 오늘은 아니 솔직히 <웃음> 아니 쟤왜 저래 아씨 아, 오지마 아니, 와 데미지 봐. 아니, 잠깐만. 나 일어나고 있잖아. 나 일어나고 있잖아. 아, 아이고, 선물 두 번째. 어이파. 아, 맞다. 모근님, 만나야 돼. 마무리는 모근님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근님 쪽은 오셔도 돼요. 아 역시 모그님. 역시 원본 악세트가 확실히 다르구만. Oh y o s h